자자자 자,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이번에 새해로 어,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또 한번 알려드릴거는 좋은 리플럼이거든요자 리플 요즘 리플이 많이 내려갔죠 그죠 어뭐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이제 (12월) 중순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냥 연달아 뭐 (25전) 위에 뭐 (29전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잠깐 살짝 이제 치고 오는 모습을 보이더니 일종의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이죠, 그쵸이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을 어,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저희가 데이트레이더로서이 안에서 어, 거래를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데이 어, 데일리 차트인데 네이션 차트를 한번 가보면은 이 트렌드라인을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밑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이제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것을 여기 보자. 세팅 가면은 Style, r 스타일 라이랜드를 right 이제 익스텐드로 한번 켜 주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잡고 두 번째 포인트를 여기서 잡으면은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이 안에서 지금 어뭐 조그만 삼각형 안에서 그렇죠? 삼각형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움직일 수, 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어, 박스권이죠 자 박스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삼각형 어, 조여지는 삼각형 안에 지금 현재 리플이 어, 묶여져 있는 모습인데 어, 리플 같은 경우 는 현재 같은 경우는 거래를 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이 트렌드라인 혹은 이 위에 있는 트렌드라인 위로 나오거나 이 밑으로 나왔을 때 그때그 방향대로, 터지는 방향대로 거래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 뭐 어디로 터지겠다, 뭐 밑,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 저는 당연히 그냥 기술적인 분석을 따라서, 어, 이제 위로 터지면은 리테스트 후에 그냥 위로 가는 거고, 밑으로 터지면은 리테스트 후에 밑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어, 보시면은 3.99, 뭐 0.4. 아, 3.9가 아니라 0.399 근데 0.4로 네 0.40 4 0 40, 40, 그러니까 40전이죠. 그다음에 0.35. 0.35와 0.4가 있는데 이게 레지스 그다음에 서포트 그 그렇죠? 지지선 아 저항선 그다음에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위로 터지건 이 트렌드라인 으로 터지건 첫 번째 타겟은 항상 이저항선이 어, 되겠고요. 그다음 밑으로 터지면은 첫 번째 타겟은 항상 이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만약에 터졌다, 밑으 터졌다, 근데 이제 위로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추가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테스트를 보일 때. 이 리테스트를 보일 때, 여기서 레지센스 리테스트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은 또 좋은 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위로 터지고, 밑으로 이제 트렌드 라인, 혹은 이제 서포트 리테스트,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레지센스 브레이크, 서포트 리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시면은 또 좋은 거래가 가능하겠죠. 자, 이게 리플이구요. 리플 같은 경우는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주 좋은 셀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위달러. 이거 참 좋아 보입니다. 자, 어, 리플이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제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 라인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4시간 차트로 한번 보면은 저 위에 첫 번째 포지션,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여기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가, 세 번째 포인트가 여기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에 나오는 위치가, 어, 이제 마켓 스트럭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의 움직임이 0.775. 저이 가격에서, 0.775라는 가격에서 0.775, 그 다음에 0.76. 15핍 사이. 이 안에서 지금 가격이 많이 어,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여기 한번. 그다음에 여기 두 번. 그다음에 여기 세 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켓 스트럭처라는 좋은 이제 어, 가격 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피보나치 A, B 해서 그리면은 61.8%가 이제 정확히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 키위 달러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이 아주 좋은 포지션 어, 또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 어, 파운드 호주입니다. 파운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차트로 보았을 때 약간 어, 뭐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을 저희가 좀볼 수가 있는데, 어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도또크게도볼수 있겠죠. 크게도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크기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세번째 지금 봉우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데일리차트에서 어, 트렌드라인 첫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번째 포인트 자 두번째 포인트를 여기다 잡은 이유는 여기다 잡았을 때는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여기에 있는 움직임과 여기에 있는 움직임이 존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움직였을 시에 이 움직임이 정확히 이해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해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은 업 트렌드가 유지가 되다가 다운 어, 이제 밑으로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위로 리테스트가 나, 어, 나오는가 싶더니 트렌드라는 위로 바, 이제 다시 올라가죠? 그랬더니 피보나치 A, B, 61.8%에서 61 이제 네기티브, 이제, 저 이제 리젝션 어, 반응이 나오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이제 이것은 페이크 어, 하우스이다 잘못 올라온 거다 이제 여기서는 다시 거부 반응을 보이고 밑으로 내려 갈 것이라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다시 한번 트렌드라인 밑으로 브레이크 하우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일리 캔들 클로저가 이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시간 차트로 조금만 가보면은 캔들 클로즈 그 다음에 리테스트가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파운드 우즈 어, 저는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한번또 간략하게 가볼게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위클리 차트로 가보면은, 자, 여기, 포인트, 포인트, 저, 그렇죠? 포인트 A, 포인트 B를 잡아서 옮겨보면은, 어, 마찬가지로 한번이 위클리 트렌드 라인 밑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인 후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1235레지스를 건든 후에 이제, 어, 밑추, 추가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은, 어, 그 반대로 이제 달러의 약세, 그리고, 어, 뭐, 중국과 미국의, 어, 이제 그, 무역전쟁이죠. 어, 무역전쟁 때문에 이제 곰값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는 모습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엔 또, 어, 다시 한 번, 어, 이제 뭐, 키위 달러 내려가는 것, 그쵸? 쇼트셋업. 그래서 달러가 강세죠 그 다음에 어 골드도 이제 좀 보시면은 여기가 12, 1298 1298이 좋은 어 이제 레진스 위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왼쪽으로 가도 이쯤 그렇죠 가격 반응이 아주 잘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나 칠도 한번 그려보면은 마찬가지로 어 61.8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시간 차트를 봤을 때어 이제 여기서 1298 레지션스를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간 모습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쇼세셋업을 어 이제 매도셋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트렌드라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이어서 어, 잠깐 브레이크 아웃 나왔지만 밑으로 브레이크 아웃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간 모습을 보이죠. 근데 올라갔는데 이첫 번째 처음으로 만든 이 고점, 처음으로 만든 이 최고점보다 밑에서 그렇 밑에서 어그 다음 하이를 만들고 그 다음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트렌드가 밑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어,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리테스트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마켓스트럭취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 조금 밑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100픽 정도는 밑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어, 저같은 경우는 현재 키위달러, 파운드우즈, 그리고 골드 어, 숏셋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새해인데 어, 1월 한 중순까지는 마켓 볼륨이 좀 적을 수가 있, 어, 있어요 어,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제 큰큰 큰 손들 이제 어, 뉴욕 증권 어, 월 스트리시죠 이제 월 스트리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사람들 어, 아직까지 뭐 홀리데이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기관들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큰 볼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지금까지 어, 약 지금 현재 뭐 거래하기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뭐 2월 달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 볼륨이 좀 들어온 후에 그때 거래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배우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항상 저희 웹사이트 www.masterclassfxc.com 어, 이제 밑에 어, 설명 보시면은 저희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스 구매를 하시면은 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든 것을 또 배울 수 있고요. 혼자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